굽각기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굽각기는 물레에 바로 붙여 굽 깎는 방법이 있고요. 굽통을 이용해 굽을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레에 바로 붙여 굽을 깎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적당히 마른 손에 그 흙이 잘 묻지 않는 상태에 너무 마르면 안 되고요. 적당히 마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꾸득꾸득한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뒤집어서 처음에 그 물레 중심 잡는 것처럼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 만약에 이제 그 완전하지 않은 어떤 기물이라서 뭐 이렇게 돌때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칼은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이 더 많이 깎이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깎이는 부분이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어떤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두꺼워질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평을 처음에 만들 때어 중심을 잘 맞춰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깎을 때도 중심을 잘 맞춰서 깎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춰서 대충 처음에는 맞춰주세요. 대충 맞춰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부분에 먼저 와서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서 먼저 닿는 부분이 제 쪽으로, 그 엄지손가락 쪽으로 더 많이 기물이 와 있다는 거니까, 어,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똑같이 닿으면 그 부분을 좀더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자, 흙을, 세 조각을 만들어서, 어, 세 포인트에 붙여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이거를 꽉 누르게 되면, 그, 다 마르지 않았으니까, 흙이 이렇게 우그러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힘을 좀 적당히 받는 정도, 기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줍니다. 어, 칼날이 이쪽 방향에 있거든요 그래서 칼날로 자르는 거니까 이쪽에서 돌아서 와야 돼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깎이게 칼날이 있으면 이렇게 와서 깎이게 이국칼을 잡으실 때는 어, 길게 잡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짧게 연필 잡듯이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칼날이 가장 최대한 안 흔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길게 잡으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 오른손 하나만으로는 또 이게 지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왼손을 써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막 고수들은 처음부터 이제 막이 넓은 면을 써서 이쪽 면이죠 이쪽 면을 써서 하거나 아니면 이쪽 면을 써서 바로바로 바로 깎아낼 수 있지만 또 처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왜냐면 넓은 면적을 사용할수록 마찰력이 커서 그만큼 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요 끝선 90도의 그 모서리 부분 왜냐면 모서리 부분이 마찰력이 가장 적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어 그게 아마 가장 안전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넓은 면을 사용해서 갑자기 턱 걸리면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깎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흙의 성질이 좀 익으면 그때 넓은 면도 사용을 곧잘 하시고 하면 될거예요 중요한건 이제 흙이 움직이는대로 손을 움직이지 않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저분한 부분 저는 이제 밑에 부분에 그 굽부분을 살짝만 옆부분을 살짝만 깎아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기물 따라서 기물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내가 아무리 받쳐도 울렁울렁 거리면서 움직인다면 칼을 흙에서 한 2mm 정도 살짝 껴가지고 살짝 뜬 거죠 그 손짓만 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면 더 튀어나와 있는 게 먼저 어 칼날에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임 처음에는 3mm 정도 띄어서 깎아보시고 그 다음에 2mm, 1mm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흙을 대고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갈 때 칼이 흔들리지 않게 튀어나온 부분부터 깎아주고 다음에 조금 더 깎아줍니다 어 그러고 이제 요, 요런 이제 이렇게 모서리로 했으니까 이런 소용돌이치는 그결 같은 게 생길 텐데 그거를 이제 어 만약에 깔끔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때 넓은 면을 사용해서 요 넓은 면을 사용해서 어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깎아내주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마찰력이 적은 모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좀그 결이 있으니까 결에서 넓은 면을 닫고선 깎게 되면 아무래도 마찰력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만약에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은 칼날이 더안 흔들리고 손쉽게 깎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깎으시면서 왼손을 대시고 칼등을 이렇게 두드려보시면 어그 진동으로 사실은 이 두께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깎으시고 두드려보시고 어이 두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께를 어떻게 비유하자면 이거는 사실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수강생을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종이 A4용지의 10장 정도 두께로 어, 옆에 귀 옆에 대고 말을 했을 때의 어떤 진동 있잖아요 종이의 진동 그 정도까지 와야 한다고 하거든요 뭐 A4용지 한 10장이면 되게 얇잖아요 그 거기서 말을 했을 때 진동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요거는 정 모르시겠으면 깍, 깍, 한번깎고 만져보시고 꽉한번 깎고 만져보시고 해서 어 이, 이게 지금 덜 말랐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그 눌리는 전체적으로 형태가 약간 푹 들어가는 느낌이 들것 같으면 그만 주시면 돼요 어 이제 이 바닥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옆면, 옆면 지저분한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참 쉽죠.